기존에 우선 바뀐 거는 천장하고 어 왼쪽 벽은 그냥 원래 있던 대로 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원래 흰색이었는데 반대편 색이랑 거의 비슷한 색깔로 페인트 칠하고 천장하고 벽하고 다요번에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조명은 할로겐 퍼지는 게 아니라 아래로 쏘는 조명으로 해서 테이블 위에 하나씩 달아서 좀 어둡게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전면 유리도 원래 그 샤시로 돼 있었는데 은색깔이었는데 이것도 검은색으로 페인트 칠해 가지고 약간 폴딩 도어 느낌 나게끔 그런 느낌 날것 같아서 한번 그렇게 색깔 칠해 봤고요 그 다음 바닥도 하얀색 타일에서 검은색으로 알려다가 데코 타일 거의 격 색깔이랑 비슷한 회색깔 짙은 회색깔로 했고요 그리고 이쪽 앞쪽에도 원래 회색이었는데 검은색으로 바꾸고 좀 포인트 주려고 네온 사인 이렇게 문구 두개 했고요. 어, 그리고 이쪽 수납장도 원래 흰색이었는데 그냥 천장이랑 같은 검은색으로 바꿨고요. 그 전체적으로 많이 어두워졌죠. 이렇게 보면 그 바닥에는 저 남는 게 집에 있어서 그냥 바닥 아래쪽으로 해서 조금 했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따로 바꾼 거는 외관. 외관도 그냥 기존 샤시 색깔에서 검은색에서 칠해서 네온 사인 하나 저렇게 달고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많이 이렇게 해서 바꿨습니다. 그 밑에도 원래 아무것도 보이는 거였는데시트지 갖다 검은색으로 발라서 아래는 좀 가릴 수 있게 이렇게 바꿔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토탈. 네, 이상입니다. 제가 영상을 봤는데 예전 영상을 딱 생각했을 때 야, 여기 완전 180도 바뀌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누구나 봐도 알 거예요. 지금 조명, 바다, 옆에 이제 테이블을 하고의 보조적인 부분. 예전에 영상에는 거의 사무실이었어요 지금은 딱 가게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이제 네온 같은 것도 하고 나름대로 신경 많이 쓰셨네요 천장을 더 오픈을 할수 없는 상황이라서 천장에 이제 형광등은 빼고 조명으로 장식을 했는데 너무 잘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서 바꿔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 정말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장사는 이거 하나만 바꾼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장사는 본인이 처음에 우리한테 상담을 하셨을 때 인테리어 컨셉을 어떻게 해야 바꿀 수 있을까 그 부분만 저희한테 문의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좀 염려스러운 거는 인테리어는 제가 이제 바꾸라는 부분을 바꾸셨고 그 이상으로 지금 신경을 쓰셔서 바꾸셨어요 근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사는 모든 게 맞아떨어져야지 장사가 될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도 정말 잘했고 맛도 너무 맛있고 뭐 하다못해 굉장히 친절하고 뭐 컨셉도 너무 좋고 해도 한 가지 자리를 놓쳤다 그러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은 자리가 너무 좋은데 직원을 잘못 뒀구나 하는 경우에 또 망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은 음식 자체도 너무 맛있고 다 맛있는데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소비 성향 자체가 다른 부분, 틀린 부분은 또막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가 힘든 겁니다 영상은 제가 잘 봤으니까 충분히 잘 하셨고 노력도 많이 하셨고 잘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가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상권도 모르고 그쪽 지역 소비도 모르고 음식은 얼마나 잘 하시는지 모르고 얼마나 친절하게 하시는지 뭘 빼먹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테리어 부분만 제가 먼저 상담을 드린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구독자님의 의지입니다 구독자님이 장사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얼마나 장사에 정성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판이 바뀔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제 유튜브 보면서 알고 가십시오 알고 가시면 은 깨달으실 겁니다 굳이 막 경험을 하지 않아도 요즘에는 배울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제거 보고 배우시면 됩니다 제꼬보고 느끼시면 돼요 경험을 굳이 하지 않아도 할수 있습니다 근데 단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맞는지 안 맞는지 를 모르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 경험상 느낀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많이 참고하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 보니까 충분히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노력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참고를 하시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것도 많이 참고하시고 장사는 의지가 있고 신경 쓰는 것에 따라서 판이 바뀔 수 있습니다 김성훈 구독자님, 제가 다시 한번 기를 드릴게요. 화이팅 한번 하십시오. 기 팍팍 드릴게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모르시는 거 있으면 은 다시 또 문의를 하십시오.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